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근데 이제 남자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워낙 삶 사람 자체가 생존 게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강 넘어서는 남자가 하나 옆에 있구만 그잘 되는 사람 혹시 제가 지금 드이그 삼자? 그 배짱이로 왜 만나? 근데 이 둘이 가 뭐가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둘이 가 가는 길이 다르잖아 둘이 만난다면 궁합이 너무 안 좋은 거지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해령 제자입니다 두분 사주를 가져왔는데 네. 이 여자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음, 우리 요, 여자 자손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할머니가 보여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는 복이 좀 있어서 그래도 앞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좀 펴지겠다 하고 보여지고 뚝심 있는 여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남자분은 또좀 어떨까요? 이 남자분은 할미가 보기에는 좀 배짱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음, 그런 이제 느낌이 많아요. 두 분이 이제 각각 이성훈은 좀 어떨지 좀궁금 하거든요. 이성은 여자는 이제 일한다고 뭐 자기 홍기를 놓쳤나 보구만 여자는 근데 이제 남자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아 진짜요? 음. 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워낙 삶 자체가 생존 게임 같은 거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남자가 주변에서 설령 말을 걸었다고 해도 그거를 쳐다볼 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일까요? 이제는 체념이 한거지 아 응, 혼기를 좀. 놓쳐서 음, 음, 음.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질 않아요 말년이 좋다고 하셨는데 예, 예, 예. 그러면 그 혼자여도 이렇게 잘 지낸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 사람이 어 환갑 넘어서는 남자가 하나 옆에 있구만 그게 뭐잘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그잘 되는 사람이 혹시 제가 지금 드린 그 남자분이 요이 남자냐고? 이 배짱이로왜 만나? 이 둘이 가 뭐가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전혀 연결 <웃음> <웃음> 아그 어떤 연인으로서는 연결고리가 어... 없다는 어... 말씀이시죠요 근데 자꾸 뭐를 다 봐달라고 하니까 아, 이 남자분과는 이제 친구 사이라고는 이제 친구로는 좋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안 맞다는 이유가 이 여자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여자고 이 남자는 삶을 즐기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는 길이 다르잖아 그니까 만약에 연결이 된다 해도 이 여자만 축제 사자 일하고 이 남자는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야 아 개미 앞배짱이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 궁합도 지금 만약에 둘이 만나, 만난다면 궁합이 너무 안 좋은 거지 아, 아 그러면 친구 이상일 수는 없는 어쩌. 거네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이성분이 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사는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이고 여자는 지금 할미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도 여자를 지금 뭐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내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하 사람입니다 그럼 두분다 어떤 그런 결혼 운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약하지 그럼 이두 분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 스스로가 행복할까요? 이두 사람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좋지 음... 음, 음, 음. 이분 여자분은 엄정화 씨고요, 남자분은 정재영 씨라고. 이 둘이가 연결고리가 없고요. 네. 전혀 마음이 둘다 없어. 친구 같은 개념으로는 너무 너무 괜찮은 궁합이죠 음. 네 친구로는 너무 좋지 엄정아씨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참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삶이 생존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래도 말년에 복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많이 마음적으로도 편해졌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편해졌고 60 이후로는 한 분이 같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읽어놓은 그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자수성 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났지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 어, 어, 어. 이미 혼기를 이미 놓쳤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본인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삶 때문에 놓친 경우라고 볼수 있죠. 아,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예. 어.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충분히 기회는 많았어. 있었죠. 아. 그랬으면 지금 애기 놓고 이제 살고 있겠지. 네, 예, 근데 너무 이 사람은 일이 80%, 90%인 사람이어서, 예. 남자가 옆에서 와도 그 남자를 이렇게 한 번은 돌아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남자들 떠나버리잖아. 네. 어... <목소리>